이번 달 수업의 목표인데요. 오른손, 왼손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오른손에서는 요 슬로고고 아르페지오 패턴 5개예요. 5개 패턴을 완전 숙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달한다는 게 패턴만 아는 게 아니라 박자에 맞춰서 칠 수가 있어야 되고 소리도 예쁘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예쁘게 낸다는 거는 자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된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된다.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맞춰서 칠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를 우리는 숙달이라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한곡 정도 칠수 있으면 되지. 요거는 굳이 저한테 안 배우셔도 돼요. 그냥 유튜브에 있는 영상, 무료 영상 그냥 보시고, 모양 따라 하시고, 그냥 흉내 내시면은, 그거를 충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컨트롤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타를 치고 싶고,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모르는 곡도 악보를 딱 갖다 주면 내가 칠수 있는 상태로 나는 되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울 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한 곡을 가르치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모든 선생님 다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보다 더잘 가르치는 생님은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왼손은요 맑은 소리로 빠르고 정확하게 코드를 잡는다 어떤 소리? 맑은 소리 징징거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잡아 잡는 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잡는 건데 느리게 잡으면 연주가 안 돼요 빠르지만 정확하게 잡는 코드 연습법이 있습니다 6일 코드 연습법이라고 정리를 해서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코드든지 간에 생전 처음 보는 코드도 5분만에 익숙하게 되고 암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손을 합치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를 한다는 거는 음표가 나와야 되는 시간에 정확하게 나오고 유지되고 들어가야 될 시간에 들어가고 하는 거를 내가 다 맞춰서 할수 있어야 돼요 음악이 시작하면 솔솔라솔솔미 마지막에 미는 그 미가 나와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요 그 시간에 딱 나와주고 미가 유지되야 되는 시간은 음표의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 표시된 모양만큼 시간이 유지되다가 딱 그게 끝나고 나면 딱 없어져야 돼요 그거를 맞춰야 돼요 계량하는게 뭐냐면 메트로놈그 다음에 MR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반주 노래방 반주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MR인데 이게 나중에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옆에 같이 치는 파트너가 생기는 거죠. 동호에서 회김 씨하고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 씨는 반주를 하고, 저는 이제 선율을 하고, 박 씨는 이제 스트로크 반주를 치고, 김 씨는 또뭐 아르페지오 반주를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딱 맞추는 거. 그게 결국엔 MR이 되는 거고 합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R에 맞춘다는 거는 합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법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교통법규하고 똑같아요. 빨간 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고 황색불이면 은 애매하면 은 지나가고 멀리 있으면서 서야되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딱 정해져요. 그거 어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규칙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 표준화된 연주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표준적인 연주법을 다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는요 클래식 기타 테크닉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우리 사부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한테 수업을 받을 때다 확인 받았잖아요 그 수업을 거의 그대로 받았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좀 그분들의 노하가 우좀 좀 보태지긴 하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거의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받는 수업이 세계적인 레슨이에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전공생들이 다 받는 레슨이고 한 30분에 한 30만원씩 내고 가는 그런 수업에서 받는 레슨을 선생님들이 지금 저한테 받고 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 정확한 얘기예요